하트시그널 시즈니 스페셜 김현우는 불참 오는 29일 방송 하트시그널 시즈니가 스페셜방송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오는 29일 방송 예정인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즈니 스페셜에는 김현우가 불참한 가운데 오영주, 임현주, 김도균, 이규빈, 송다은 등이 출연한다. 하트시그널 시즌 2 측은 김현우를 뺀 나머지 입주자 멤버 전원이 스페셜 편 녹화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하트시그널 시즌 2는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종방했다. 당시 최종 매치 커플에서 김현우와 임현주, 송다은과 정재호가 최종 커플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김현우, 오영주, 임현주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많은 누리꾼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아 최종 커플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타임라인 왜곡 편집 등 편집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하트시그널 시즌 2인 만큼 출연진들이 어떤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하트시그널 시즈니 스페셜은 오는 29일에 방송된다.